욱하는 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카는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휘두른다.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을 바꾸는 것에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 감정의 선택도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선택된 감정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감정일수록. 느끼기에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느껴진다면 지금의 감정을 선택하고 변화시키는 절호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버거울수록 심호흡을 하고 가슴 가득 감정을 느껴봅니다 심호흡하는 자신을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자신의 호흡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 성공한 것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감정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감정은 당신을 감정 속으로 유인하여 감정 속에 빠지게 하려는 감정일 뿐입니다 당신은 항상 최선을 선택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다시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과 감정을 지켜보는 눈을 키워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감정을 선택하는 힘이 늘어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감정에 휘둘려 내뱉었던 말들을 나중에 생각하면 아, 왜 그랬지 싶은데도 매일 나도 모르게 욱하고 질러버리는 당신 아 그냥 좀 참을 걸아 얘기를 들어봤어야 했는데 나 방금 전에 왜 그렇게 화가 났지? 욱하는 것도 습관이다 의 저자는 감정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익숙하게 자주 사용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 역시 욱하는 감정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욱하고 후회하는데 지친 저자는 감정 습관을 고치기로 마음먹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음을 알고 나 자신과 감정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천하면 욱하는 감정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욱하는 이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가족 또는 동료, 지인과 대화하다가 서운한 감정 등 무언가 감정이 후욱 하고 올라와 순간 우욱하고 화를 내버리고 후회하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후회할 걸 알면서 그 순간 왜 우욱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 6시에 약속이 있어 아침부터 미용실도 다녀왔다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약속 장소로 부랴부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옵니다 카톡을 살펴보니 나 오늘 못 만남 이라는 짧은 내용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올 것이고 바로 남자친구의 전화를 걸어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언성을 높이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신가요? 이런 반응 말고 다른 반응도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남자친구의 걱정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오늘 집에 있고 싶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마음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화를 내는 감정도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질문하고 알아보고 그 뒤에 대처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잘 관찰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한 가지 생각만 하면서 과거에 몰두하지 마세요 욱하는 감정에 대한 관점을 바꾸세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 사건에 부여한 개인적인 의미가 사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경아 저자의 욱하는 것도 습관이다 에서는 가짜 감정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당신을 위한 단단한 조언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익숙한 감정을 지켜보고 보셔 봐라 익숙한 감정은 느끼는 대로 즉각 행동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익숙한 감정을 가만히 지켜보라 어떤 감정인가 내 이성을 마비시키는가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가 다음에 끌려오는 감정은 무엇인가 감정은 내가 아니다 주인 노릇하려는 감정을 부수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보자 두 번째 내 감정을 잘 관찰하고 원하지 않으면 흘려보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관찰해보자 가슴이 아프거나 머리가 당기는지 눈물이 나거나 잠이 쏟아지는지 감정의 신호를 알아야 내가 필요한 것을 알수 있다 만약 그 감정이 내게 주는 신호가 싫다면 흘려보내면 된다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한 후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어느새 다른 감정이 차오른다 세 번째, 한 가지 생각만 하면서 과거에 몰두하지 말자 한 가지 생각만 하면 감정이 단조로워집니다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하면서 다채로운 감정을 경험해봐야 감정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는, 화나게 만드는 과거는 의식적으로 멀리하라 현실의 문제를 일으키는 과거는 새로운 상처를 만든다. 네 번째, 자주 생각하는 단어를 파악하라. 자주 생각하는 단어나 문장에는 그 언어의 나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감정을 더 깊게 또 길게 이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원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욱하는 감정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세요. 욱하는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단점에 가깝게 취급되지만 단점을 바꿔 생각하면 결단력, 행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정의로움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양면적입니다. 어느 쪽을 보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원하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욱하는 감정을 선택했던 것도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욱하는 감정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감정을 공부하고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